128채널 페이로그 요 예를 들어서, 채널이 64채널 MB가 한대, 32채널, 81채널 MB가 두 대를 썼다. 그러면 이제 잘리는 채널. 그럼 채널을 그럼요. 페이로그를 두 대를 썼어 그럼, 잘리는 채널을 간고가건 어, 아니죠. 잘리는 채널아 굉장히 복잡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쉽게 저거에요. 뭐냐면, 128채널 내에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그 자르는 차량 채널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 얘기가 네, 맞아요 네. 이 장비를 다 죽었을 때 최악의 상황을 지금 네. 그 얘기 하시는 거에요? 수동으로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가능한데 그게 이제 경우의 수도 있어가지고 네. 현재는 지금 그게 뭐 남는 채널에다 집어넣는다 그게정은 없어요 미리 다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페일오버가 페일오버를 또 봐야 된다는 거기요 페일오버가 페일오버를 또 봐야 되잖아요 언젠가 해결될 것같아요 음. 그, 지금 굉장히, 아니, 중, 뭐, 있을 수는 있는 얘기에요. 사실 네, 있을 수는 있는. 페이로버가 페이로버 보고 <웃음>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페이로버 우선수지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8채널짜리 하나가 있는데, 뭐, 뭐 저기 64채널짜리 하나 죽었고, 81채널짜리 하나 딱 죽었는데, 81채널짜리 이두 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첫 페이로버가 한 절반 정도 땡겼어. 그럼 두 번째 페이로그는 이 절반 정도 나머지를 지가 이제 가져가냐고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 잠, 돼야 되는 거아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잡아 해. 잡안 해. 잠안도 되겠죠. 아니, 지금. 우리, <웃음> 지금 우리 포항에서 페이로그 말하고요. 128채는 하나 가지고 한대 가지고 그주얼 있는 m v 채널이나 네, 상관없이 총3곱개를 회동한대로 다이어트거든요총3일개를다 엮어놨는데 채널베이스로도 엮었고요 시스템 베이스로도 었는데 그거 우리 캡처드라거든요 우리 지압세이도보도 못했거든요 네, 엄청 그 응. 못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 돌기때문에 단어이막 넘어가면 되겠 일단은 대신 같은 경우는 그런 걸잘 아예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 있는데 다른 시설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거의 이 페이로버 세팅 하는 게뭐 무슨 프로그램 하는 그런 느낌이 있 아니, 원래는 어디에 대신? 자, 그거는 뭐 앞으로 뭐, 뭐. 뭐. 음. 우리가 뭐한좀고민해볼되는데 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 같은 것들은 뭐6 4차 짜리 뭐한 세대 있고 뭐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빌딩이 됐든 무슨 뭐 그런 뭐 방급이 됐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있으면 6 4차 짜리 하나 세일로버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일반적인 상상에서 왜냐하면 뭐 고장났다 a 스 빨리 와라 뭐 이런 데 누가 사실은 고장나도 녹화가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쇼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약간 그런 거좀 우리 입장이 좋아지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녹화의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페이워버가 됐으면 뭐 s m s 에서 수동으로 올려줬어요 그 이벤트나 이런 건 똑같이 다 올라오는 거죠? 예뭐 이벤트는 다 똑같이 올 NB 아니니까요 배일로봇 서버라고 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연결이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럼 이 배일로봇 서버가 지금 망이 보통 한세세 개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기존에 음. <웃음> 외부망에서 내부망에 걸어놓은 것도 있고 내부망에 걸어놓고 있으면 지금 현재 몇 개까지 이더넷이 다른 망 망을 몇 다른 망을 몇 개까지 구성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이 네트워크 뱅 카드 입력은 포트 까지 포트 까지 완전 외부 아니면 내부 딱두 가지 두 개면 되겠네 너무 하사슬망하고 자 되셨습니까? 네 페일오버 까지 되셨죠 자 시스템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중량 건조는 제가 말씀 드니다 이제 제가 카메라 이기를좀 할게요. 지금 이런 카메라부터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EOC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지사분들께 뭐 이렇게 막알리 거나 이렇게 뭐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EOC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는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이우시카메라 여기 지금 이 카메라에다가 지금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제가 물탱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내부 쳐져가지고 물탱크 얘는 전선관 영역상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각자에 대한 맥스값과 민값이있습니다 여기도 전선관에 대해서 맥스가 있고 맥스가 있고 이 이우시카메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포인트로 우리가 영역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엠손 이 버전에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저희가. 열화상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1번이니까요. 1번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화상을 저희 m 비 r 에서 전부 다이 메타 값 데이터를 저희가 다 e o c 에서다 받아서 저희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제. 자,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기계, 전기신다, 이거 다 제가 좀 지울게요, 이거. 자, 삭제. 삭제. 삭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우리가 내가 이 영역을 추가 합니다. 이렇게 추가. 영역. 이건 뭘까? 여기 에 이름을 준비다 그냥. 볼이 U.S.A. 카메라 지금 우리 세팅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있습니다 자이 영역을 제가 전선관은 최소 뭐 10도에서 부터 최대 60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색상도 저희가 따로 컬러 매핑도 익힐 수 있습니다 색상을 눌러서 이 영역에 뭐 70도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표현되라 뭐 60도일 때는 이 색으로 표현되라 이 색깔을 저희가 별도로 매길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저희가 이코트을 하는 건데 예. 뭐. 네. 이거 색깔도 저희가 입히는데요 뭐 물론 색깔도, 이거 색깔 많뭐 다르게 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또 추가해가지고, 저 영역을 뭐, 이거 뭐, 저기, 배전반 배정반 아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요. 자, 보세요. 이쇼 하나만 다좀 띄워주도록 할게요. 이쇼 하나만 다 전체적으로 좀띄워주 자, <웃음> 보시면, 네, 뭐 오늘 보시면 지금 전성반이고 배전반 이렇게 해놨잖아요. 온도도 다 각자 따로 있어. 이 온도 역시도 우리가 지금 저온감지 뭐, 뭐 이렇게 막 뜨죠? 제가 막 온도 이동. 밑에 저온 감지도 우리가 팝업뜨게 할 수도 있고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럴 또,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 저온도 팝업뜨게 할 수도 있고, 고온도 팝업뜨게 할수 있습니다. 거리는 한, 저도 제가 직접 다안 써봐서,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그, 한 어느정도 실태 해보십니까? 던져야 돼요 예? 네? 던 아, 그러니까 거리가 하나 <웃음> 정도 거리요? <웃음> 예. 네. 거리 자 <웃음> 거리는 못해 저기, 예를 들어서 실화상 말고는 웬만큼 멀어도 되는 것 같은데 열왔상이야네웬만큼이라확는아 예. 어, 어. 근데 그렇게까지 멀리안 해봤는데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31일까지 해보았어요 31일 아 해보셨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2 네. 0 m 까지 온도가 거의, 3 0 m 까지 출선을 되는데좀 그래. 온도 차이는 좀 편차도 커진다. 응.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사람을 제가 이거, 아나이 이런 모양 싫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오버레이2, 뭐, 이런, 뭐, 이런,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뭐, 써멀로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써멀 모드로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MPL에서 다이 EOC 카메라를 그, 비주얼로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비주얼로 하면서도 이 값이 나오죠. 예. 네.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온도 데이터도 나오고 그 색깔도 온도 이상 올라가면 저희 여기 막 빨간색으로 저희가 치네요. 아까 제가 색, 색깔을 나는 아고 60도 이상은 노란색이 아니면 노란색 거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여기가 어피니 이렇게 제가 명력치할수 있는 게 지금 제가 그때 체크를 다안 해봤습니다만 0 개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여튼 1 0 개가 원래는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열 개의 영역으로 그냥 이렇게 그게 심으면 돼요. 대충만 이렇게, 이렇게. 얘는 뭐, 얘는 뭐, 얘는 뭐, 얘는 뭐, 얘는 뭐, 얘는 뭐, 얘는 뭐 그러니까 효과적이죠. 전선관에서 만약에 온도가 딱 그러니까 파운 때는 온도를 다 틀리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는 50도 이상 되면 안 되고, 얘는 30도 이상 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열화상을 가지고, 온도에 데이터를 각각 줘서, 각각 다르게 팝업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좀더 열화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뭐 불꽃감지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사실 정확도죠. 정확도 때문에 사실 열화상을 쓰는 겁니다. 불꽃감지가 저희가 라이센스 비용이 한 채를 다 20만원이에요. 이 2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카메라 따로 쓰고, 이렇게 할 것이냐. 20만원, 뭐, 카메라 뭐, 한, 한 15만원 째에 쓴다고 치고 하면, 원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한 35만원 정도 하겠지요. 이렇게 쓸 것이냐. 열화상 카메라, 뭐, 우리 50, 지금 몇만원 정도 하니까, 우리 지사 가격이. 이렇게 할 것이냐는, 우리 각자가 현장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들한테 또, 이 열화상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열화산을 경쟁을 하면 거의 경쟁자가 잘 없어요. 이어 씨가 또 저희가 경쟁력 있게 또 갖고, 더군다나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또 이렇게 약간 좀 기가 막히게 좀 이런 UI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틀려요. 1번 음, 초성모미터 이번에 제가 하나 좀 바뀐거 제가 하나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ip1에서 좀 바뀐거 여러분 해보셨죠? 해보셨죠? ip1 컨트롤 안 해보셨죠? 안해보셨죠? 저희거 ip1 컨트롤 안해보셨죠? 나중에 한번 건드려보세요 이거. 반드시 건드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다들 한번 건드려보세요 우리 cms는 저희 IP-1 컨트롤러라고 우리가 표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원격 그냥 CMS잖아요 이게 원격 CMS예요 그냥 원격 접속 이거 뭐 저기 그냥 m b r 일본 거뭐 접속이에요 그래서 저희 IP-1은 저희 IP-1은 어떻게 되시니 우리가 보는 걸, 내가 지금 띄워놓은 걸 어디에다 어떻게 넣겠느냐는 개념을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16분을 한걸 F5 눌러서 어디에다가 띄울래? 내가 1번 모니터로 저기다가 띄울래 아니다, 구분할, 구분할 된 거, 나 여기 사본이라고 뭐 표현했습니다만. 뭐 사, 오른쪽 위에다가 띄울래. 자, 구분하는 거,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아, 나 전체에 띄울래.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요번에 로운드린입 뭐냐. 구분하는 걸, 나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이렇게 띄우길 이거 왜 생겼지 않나요? 혹시 눈치채신 분계시가요 NDS 솔로 때문에 이런게 생겼습니다 음. 예. 내가 지금 이 채널을 음. 예, 예, 예, 예, 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요. 자, F5 눌러가지고요. 컨트롤 누르고, 예,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 보고 있는 채널이 다, 다 이렇게 한꺼번에. 좀 다르게 해볼까요? 나 얘를 자 얘를 <웃음> 컨트롤 누르고요 지금 구그 화면 분할했잖아요 아까 얘를 얘 얘는 이만한 이렇게 해서 확인 거기 놓고 여기다 자 이렇게 도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탈출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마치 우리 뭐 그런 거 우리 솔로로 하는 것 같죠. 전광타. 엔지스 솔로가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 있으면. 어떤 얘기로든 다할수 있겠죠. 제가. 자, 뭐, 어, 이런, 이게 생겼어요. 네. 자. <웃음> 자, 그 카메라 얘기, 제가 아까 EOC 얘기 잠깐 해드렸죠. EOC는 카메라가, 뭐, 저기 그 카드라고 있으니까, 시고 저희 거에도 있습니다. 카드로구나.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그홍균 대표님께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 또 저희한테 문의하셔도 됩니다. 무려서 보는 거 있습니다. 홍준 대표님께 저희가 테는데 아마 거의 아마 저희가 다웬만하면다 알고 있습니다. 어, 자 이훈 식 카메라는 아까 이제 그저 바깥쪽에 지금 신형 브라켓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지금 새로 가져오셨어요. 뭐 저는 타이. 뭐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나중에 뭐 따로 이렇게 절얘기하좀서얘기 말씀드리시면 될것같고요 한국형이에요. 이거는.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일반형입니다. 자. 뭐 일반형 우리 이제 요것도 있고 뭐요 버전도 있고 요 이제 케이스만 틀립니다. 뭐 성능 다 똑같아요. 성능 둘다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방콕형이야이 어, 무거워요. 어, 무겁습니다. 둘 중에 이을 뜨겠어요 이렇게. 예. 어, 방콕형 필요하신 분, 필요하신 분. 일반형 필요하신 분. 방수만이 아니방이방을아요 서스, 예, 서스. 예, s 아, 서스랍니다 아, 나 이거 방콕인 줄 알았어. 이렇게 무겁길래. 방콕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 인도스 비전한테 용목을 내놔. <웃음> 자, 또 하나, 저기, 아까 말씀, 이제 카메라 요번에, 요기 이제 마지막 성장입니다. 자, 이 카메라 이제 어, 우리가 인체 감지 카메라라고 하는데 열감지이 그냥 내장되어 있는 지극히 옛날 아날로그에서도 있었던 카메라입니다. 귤레타임의이 카메라는 저희가 지금 자이 카메라는 저희가 네온텍으로부터 공급했습니다. 맞죠? 네자이 카메라는 저희가 모듈은 A.T.K.R.에 지금 우리가 카메라 지금 들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ATKR의 그 네트워크 모듈을 탑재하고 있고요. 화이트 모 뭐, 연리도 있고. 그 이제 여기 앞에 열감기 센서가 있어서 이빌랜용은 주차장 출입구 쪽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지금 하나가 약간 빠진 게 있어요. 주차장 안전 출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하고 모니터 브라켓이 지금 빠졌습니다 주차장 천장에 이렇게 넣을 예 NDS 솔로는 있는데 모니터하고 모니터 브라켓은 지금 내테가고 지금 저희가 아 1차 샘플은 약 2년 전에 나왔었고요 아직 개선을 못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요새 이제 요즘 속도를 좀 내고 있으니까 아마 어, 가까운 시일에 우리가 이제 어느정도 구성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특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브라켓 나오면 같이 이렇게 좀 바람해서 감수도 좀 생각해야 되고 월주가 겨울에또 견뎌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여러가지 좀 있어서 하여튼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가 치고 지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가지 안전 생각해서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의 카메라는 저 미팅 옥상 출입 통제 카메라 출입하게 되면 이제 일동 목산 뭐 출입 뭐 이체간지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역시 이런 이런 그 파업의 이런 글자라든가 이런 것도 초소에도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엔데스솔로하고 다 같이 연동됩니다. 네. 저리로. 이해되셨죠? 크게뭐 어, 이게 예, 예, 아날로그 대로 다 있었던 카메라예요 음, 어, 이런 음. 카메라는 단지 우리가 활용을 옥상 출입하는데 모션을 우리가 하기에는 정말로 좀버겁고요 네, 모션으로는 거의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옥상에 이제 출입하는 이런 점이 좀 사고 많지 않습니까 뭐중고등학생들 옥상에 하고 옷에서수우다가 뭐, 던지고 그리고 또 생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한 거예요. 그냥 예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이상 음원 카메라 만들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이상 음원, 그러니까 오디오 디텍션은 이미 20년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 코디콤 DBR에도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오디오 디텍션이 탁 되면 에잇 녹화 시작해! 이걸로 었거든요 활용을 좀더 다르게 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음. 아이템인 것들이죠 예. 마찬가지로 이 PIR 카메라는 옛날 아나로그 때도 합쳐져서 나온 그... 그게 굉장어 예. 많습니다 예.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이런 두 가지 됐고요. 아직 안 나온 겁니다만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카메라를 지금 만들고 있냐면요 비상경고 전용 카메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상경고 안전용카메라 이게 무엇이냐 스피커와 앰프와 카메라가 일체화된 어, 그런 겁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뭐 비상경보 하고 있습니다. 홈 스피커 따로 쓰고, POA 앰프 뭐 쓰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은 지금 뭐별큰 문제는 없잖아요. 뭐 계속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데 비상경보 방송 전용 화면을 만들어서 POA 앰프하고 어, 이것들을 이 안으로 지금 다몰아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스피커도 맞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12월을 목표로 해서 저희 엠스톤과 ANT와 또한 분도 저습니다 옛날 어, KKC 출신 남준영 수석이라고 계신. 데요렇게 우리가 어,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ATKR의 카메라를 저희가 우 e m 으로 지금 저희 앱손 카메라다 라고 런칭을 했기 때문에 AT카메라는 저희 지문형 마우스로 로그인합니다 저희가 MBR 지금 저기 이거 지문 지금 돼있나요 사용자 제가 자, 제가 제 지문을 좀 어둠인에다가 좀 등록을 할게요 이 지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문 다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지문 다한 번씩 해보세요 <웃음> 고,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 이거 딱 누르게 되면 이제 지문 이렇게 서치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는 마우스가 그냥 지문 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지문등록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그냥 여기서 이미 자석으로 된 거예요 상무님 알고 계시지 않지 알고 계시죠? 어쩌러고 이렇게 안쓰요 그러나, 안 쓴다고. 다시 바꾸래요 <웃음>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불, 네. 불편하신 어,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면, <웃음>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문을, 아니, 횟수는 안 쓰시다가 저런 거사면 당연히 불편하시죠. 저거, 방급으로 가시잖아요 저거, 의무가 되었죠. 검색 누르실 때마다 <웃음> 이거 아홉자 특수문자 있는거죠 그분들한테는 이게 엄청 간편한거예요 지문 마우스를 제가 한 첫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패스워드를 평상시에 등록을 해 놓고 사용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그냥 그나마 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실을 하나의 어떤 장치에요 상상시에도 패스워드를 걸수 있게 해주는거 이거 지금도 한 90% 이상 패스워드를 안써요 여러분들 매일 매일 이렇게 읽는데 네이버 매일 써 네이버 매일 에서 매일 하면 읽을 때마다 패스워드 입력하고 만약에 나라에서 정했다고 한거잖아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힘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대에서는 보안감사가 많이 떨어가지고 항상 그 패스워드 분실이 2년마다 담당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분실을 해서 녹화기를 초기화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걸 제안을 했고 사실 그 제안할 당시에 이걸 생체정보솔루션을 따로 넣으니까 이걸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 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비스로? 서비스로 넣죠 이거. 근데 그걸 카다로그를 지어 주면 카다로그 사양을 뺏기다 보면 저기 빠져요 음. 그래서 저걸 카다로그 내용을 주지 않고 시방서 내용 줄때저 부분을 밑에다가 이제 당구, 당구 표시 몇개 해가지고 음. 밑에 넣어주고 지원, 에, 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지금 차, 새로 하게 되면 자본이나 하재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한 개씩 일부러 집어넣는 경우가 일부러 솔루션을 한 개씩 따로떨어 주면 도입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한 개씩 들어가서 이걸 알게 되면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더라도 이걸 약간의 패키지야 해서 녹화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NVR과 지문 마우스와 어 예를 들어서 하재와뭐 출입 차량 많이 하는 곳이면 뺏, 하는 곳이면 넣는데 제가 안 쓰는 경우들은 저는 하재 감지 정도는 라이센스를 하나 추가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게 패키지로 설계를 안 하면 그분들이 따로따로 주면은 따로따로 줄 만큼 에서그 금액이 좀 부족하면은 그걸 빼더라고요 그걸 저는 그 패키지로 해서 하는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 <웃음> 이정도가 거의 전체고요자 요번에 RBTC가 V3로 좀 바뀌었습니다 버전 3로 바뀌면서 우리 그 요번에 RBTC가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현장에서 지금 그 특히 강릉 현장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팀장님 보시면 RFTC 신팀장님 덕분에 우리가 좀 잡은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제가 뭐 그런 상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하면서 RFTC V2. 얼, 지금 한몇 개월 만에 지금 V3로 다시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RFTC V3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아마 픽스된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장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 <웃음> 테스트했었고 특히 그 저기 강릉에 강릉 현장 저희가 매주마다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일단은 RFTC는 아, 이제는 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현장도 저희가 지금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RFTC를 스펙용, 시방용으로만 쓰셨을 텐데, 이제는 좀 쓰셔도 네, 드디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RFTC 한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되갔는데, 정말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번에 RFTC는 완전히 개념이 완전히. RFTC의 기능을 굉장히 단순화했고요. 저희 MBR에서 거의 모든 걸다 RFTC는 원래 여태까지는 앰스톤에서 직접 뭘한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 포디콘 하드웨어 개발자 그 김병실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의뢰를 해서 만든 거는데 거기에 시간 정보가 따로 있고 시간 정보를 거기서 시보 수신을 자기가 알아서 해서 우리 MBR에서는 역할이 시간만 받아오자의 역할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RFTC 김동현 실장이 하는 역할은 BBB 이 e, 15C로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의 역할만 하고요 이 BBB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의 조정은 엠스톤 저희 엠갈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는 RFTC에 이렇게 딱 갖다 대시면 여기는 지금 안테나가 수신이 안 돼서. 갖다 대면 몇 시에 시보신호가 맞춰졌다. 이렇게 수신이 됐다라고 이렇게 툴팁 테스트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RFTC가 이제 나중에 안 돼서 시간이 이상하게 되면요. RFTC의 느낌표가 생깁니다. 물음표가 생기나요? 느낌표가 생기나요? 하여튼 느낌표가 뭐 물음표가 생겨요? 그러면, 안테나나 r f g c 가 동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녹화기 레코딩 시간으로만 계속. 저희 녹화기 레코딩 시간이 하루에 0.5초가 늦어진 겁니다. 어, 이거는 TTA 그 테스트에서 나왔던 결과라고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니?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뭐, 뭐, 뭐, 뭐. 그래서, 0.5초를 어떻게 찾 그, <웃음> 네, 뭐, 저희, 음, 좀, 좀, 좀. 예. 아, 2, 네, 아, 이, 네. 하여튼, 예, 뭐, 그런, 그렇다고 하니까, 예. 저희는 뭐,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알았습니다. 모든 기회가 다 그런, 일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자, 견해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